오늘 오늘은 성물 인경 관계 요나단에 대해서 또사월에 대해서 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거 이게 뭐냐면 사무엘 오늘 말씀하셨죠. 14장 43절, 45절 보면 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좀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사무 저그이 저, 요나단을 살려 주는 거예요. 뭐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한 것들 만은 것들 조금만 더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요나단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죄를 벌었으니까 너는 죄를 받아야 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자 아. 이, 오늘 얘기했던 거, 저 이, 그, 사울, 사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다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리더십도 강하고, 전승입니다. 싸움에서 마지막에 블릿에서 죽 졌을 뿐이지, 거기서 지고 죽었을 뿐이지, 나머지 거기다 전승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이, 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데 무지하게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사실 이 사울, 사울입니다. 사울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과가 안 좋았죠. 자,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담집질 갖고 있는 사람, 담들질은 주도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통 담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담집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십니다. 리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할때 내가 바로 앞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담집질일거야 우울질이라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우울질입니다. 근데이 사람은 어떠냐면 근면하고 유능하고요. 영리하고 분석적이고 단호하죠. 왜요? 이게 앞에 담즙질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로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논쟁할 경우 결국 이 사람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적이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까지도 난처하게 만들고 매우 경쟁적이고 힘이 있고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할수 있는 독재자로 볼수 있습니다. 적이나 분노를 품고 있다. 제가 이게 이 사울과 바울을 함께 제가 이그 비교를 했는데 바울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좋은 것을 많이 썼고요 사울은 나쁜 것을 많이 썼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자,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울 자, 사울 19장 10절에 보면 3절상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질투하고 자기보다 높은 자가 있으면 담즙전은 감아놔두지 않습니다 죽여야 되거든요 자, 또 하나 뭐예요? 자사무엘상 24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우를 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뿐입니다. 네가 죽, 나이를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도 뭐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자, 자기가 자기 일인자 자기가 일인자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면 담집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요? 내가 그냥 죽으려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명예를 무지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 손에 칼로 자기가 죽겠다. 자살은 못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보면서 보면 이거예요. 자 사울을 등장할 때 보세요. 아, 그런데 사울을 등장할 때 보면 모세처럼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오던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암나기를 갔다가 잊어먹죠. 그죠? 렇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면 쫓아가서 찾고 가입니다 근데 나기는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항상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데 어디까지 가요? 에브라임 산지서부터 베나민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찾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아버지가 무지하게 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도 담즙질의 사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담즙질과 밑에서 자기가 담즙질이 발현이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사울한테 뭐라요 그래? 돌아가자. 야 아버지가 걱정하고 시, 또, 또 화내실지도 몰라. 빨리 가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라고 두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 6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니까 사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을 사람이라 그 사람이 혹시 당나귀가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킬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쫓아가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 얘기죠. 그니까 러 사완이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자, 사울이 그 사완에게 이르되, 내네 말이 옳다. 가자. 그래야 하고 그 사람한테 가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게 뒤에 있는 우울질이 있기 때문에 간께 쫓아갈 수가 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바란 사람이 이가 백성,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모로에 충실했던 사울 보세요. 위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적 너희는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적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천 명씩 요 앞에 나오라 하고 그래 갖고 뭐예요? 뽑기를 하죠. 뽑기를 해 갖고 부지파 지파 나와 갖고 어떻게요? 한 사람을 골라냈는데 어떻게요? 그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죠.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 저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진뽀딸리 사이에 숨은, 숨는 정도로 이 사람이 무지하게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 아버지의 그런 그런 힘들고 아버지의 그런 카리스마 아버지의 그런 담즙질 기질 그 기질에 죽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어느 블라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할수 있어. 어? 어떻게 저 사람한테 예물을 받고 그래. 나 못해.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와울이 뭐예요? 겁쟁이의 사울이 거룩한 분노력입니다. 소심했던 사울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소에 각을 떼죠. 그래갖고 전 지파에다 보내갖고 니들이 안 오면 이렇게 돼. 알았어? 올래 안 올래? 라고 하면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대승을 거두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왔는데 자, 뭐요?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군대.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담즙질 있고 리더십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무용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병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왔는데 병과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에요. 해변에 있는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어, 야, 나 어떻게 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여요. 야, 근데 이제 사무엘이 와갖고 번제를 드려야지 전쟁하러 나가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일주일 지나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지낼게. 갖고 와. 그래갖고 요 당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어. 담집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새 그, 요새 그, 그 유행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메로남불입니다. 메로남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네, 내가면 오면서 남이하면 불륜. 그 내로남불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아, 당신 안았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 뭐, 뭐 아무튼 뭐가 있어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즙절을 꾸다랍꾸질죠 자. 여기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모이지 않은 요나단. 자, 요나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움직식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해요? 꿀을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항상 담즙질이잘많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나, 너, 뭐, 이렇게, 이런 쪽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연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는 것자체이 백성들,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내가 꿀을 조금 맛보니까 눈이 반짝 뜨는데, 당신들도 꿀 먹었으면, 불에서 사람 더 이길 수 있지 않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점액 우일질.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특징이 뭐냐면, 가장 친절하고 온유하며 화를 내거나 적대함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뭐예요? 합리적인 명령이 아니면 거기에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장 친절하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갖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타인을 안차하게 하지 않고요. 가장 합당해 말하며 신뢰할 만한 가고 정확하고 단정하고 조직적이고 두려움을 타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 끌어줘야지만 갈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딱 불리자 사람을 붙을 때두명 데리고 갑니다. 자기 칼 들은 자와 함께 두 명이서 가죠. 자 누구의 압력 밑에 지시하 있을 때 일을 잘한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강하게. 내 멋대로 내가 용기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을 잘 표현한 게 3회상 20절, 20장 12절에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 그 다윗이 힘들어졌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기 건니와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 살펴서 아버지가 너를 갖다 죽을 것 같지 않으니 사람 보내서 만약 너 죽을 것 같으면 나 보내라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오라할 테니까 그 거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냐면 만약 내가 화살을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앞에 소면 넌길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고 다윗을 무자위하게 신경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많았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그, 요나,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래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3에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서 여와께서 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와의 호 구원,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으면 달리지 않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임하면 조심하고 누가 이에서 끌려가는 사람이라 자기 혼자 투저로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등 주에서 하나님 항상 우리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사우 이 요나단 자체가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셔라고 하니까 뭐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갖고 있는 컬배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는 방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 그럼 너 잘났으니까, 네가 말아서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전 약산 김원봉 선생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도, 이 경찰한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내가 하나님 이걸 버티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일제한 거할 때도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버텨냈는데 그런 거못 버티겠어요 자 요나단이 손, 아,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미, 무기를 든 자도 뒤따랐더라 브레스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처자한 자가 2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전 처병들과 한 20명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겁 많고 자기 어디 리더십도 없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리더십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자 14장 31,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날에 어, 백성이 믹마스에서 어, 그블레셋과다 치까지 쫓아갔죠.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라운까지는 한 23km 정도가 25km에서 한 30km 됐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23km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3km, 25km 갔다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뭐예요. 백성이 그러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자 먹었더라. 왜요? 극한 상황에 오면 우리가 죄를 짓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라나타를 갖다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를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유혹이 많고 극한 상황에 오면 우리가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배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33절을 보면 고기를 핏자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를 먹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보시면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리게 되겠습니다. 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거죠. 율법이죠. 34절에 보면 됐어또 사울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루 끌려가서 끌,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라 먹어 여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교만 자기가 이것을 빨리 끝내라고 했던 그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갖다 힘들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리더. 내가 갖고 있는 리더가 잘못 생각하면 그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돼요? 빈곤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위정자들이 정말 어떻게 앞을 갔다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쌓았다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신명기 12장 2 3절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냐. 피는 뭐예요? 죄사함을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죄란 얘기죠. 자, 하느님 영이 이맘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 밤에 불에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와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시, 나아가사이다 하매 자, 무슨 생각이에요? 사울 왕은 요 자기 생각,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이 무섭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시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불리자 사람들을 추격하리니까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옛날에 베나미 집합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벌써 생각해놓고 나서 한그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먼저 자기가 생각 다 해놓고 가까이 말까요?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시작해야죠. 근데 뭐예요? 추격하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먼저 가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게 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대답하지 않죠. 았네 멋대로 해. 네 생각이 뭐 있다면 네 알아서 해. 안 하시죠. 자,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소리가 크면 내 스피커가 크면 하나님 음성은 작게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100이라는 그대시벨이 있다면 내 스피커가 80이라면 하나님 스피커는 20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소리가 20이면 하나님 목소리가 80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 오라. 오늘 이자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아까 뭐예요? 너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누가 먹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3엘상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원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 즉 이제... 너희 집하대로 천명씩 여 앞에 나오라 하고 이게 무슨 냐면 아까 뽑기한 거 있죠. 그와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제비 뽑는 사람을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와께 있느니라. 요게 잠원에서 그런 얘기였죠. 제비 뽑는 거 자체를 갖다 지금 3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구원하신여호께서 살해 계시을 두고 맹사노니내 아들 요나 되는 게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 쪽에서 있으라 내와 나와 내 아들은 자,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하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을 때라 서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뭐가 뽑혀 사울왕과 요나단이 뽑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단을 죽여야죠 그렇죠? 그렇게 죠그 되는 거죠 자, 사울이 요나단 이르되 내가 향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얘기했죠 내가 배고파서 지팡이 꿀팁서 내가 꿀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레위기의 사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정 금령 중에 하나로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죄짓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그 속죄죄로 드릴지라 속죄 속죄죄 지내면 돼요. 근데 어떻게요? 죽이려고 했던 건 여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셨다는 얘기죠. 자, 4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해 계심을 두고 맹세 없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죠. 두 명이서 우리 벌벌 떨고 있을 때 어? 마병이 저 3만이요. 어? 아,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인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둘이서 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나다를 갖다가 건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얘기죠.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에 사울의 잘못이 있는 얘기죠. 이게 됐다면 우리는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을 갖다 진멸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블레셋에 사울이 죽게 되는 거죠. 자, 14장 19절 보면 47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대적곧 모합과 암몬자선과에덤과 소바의 왕들과 브레스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겼죠. 사울은요 전승을 했습니다. 전승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못돼 처먹어도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서포트해 주셨다는 얘기죠. 52절에 보냐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불리사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산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병을 구한 거죠. 자, 거기서 보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몸을 저 복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가장 무서운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그 우리 전직 대통령들 보면 전부 다 감옥에 가 있어요. 깜빡에 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중심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9장 27절 이 말씀 중에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 저는 지금 현 정치에서도 이런 걸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 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요나단의 계보를 아까 저기 있냐면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용감하고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되 있는데 자, 49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의와 말기수요 아, 말기스와요 두의 딸은 이름은 뭐 이러하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족에조가 그 요거예요. 자. 아비엘 밑에 기스와 네리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네리의 아들이 아브네리 자 아브네리는 누구냐면 자 사울의 아들 중에서 본 사울은 아하노암의 저 아들 저 저건데 그 아우 결부인인데 혼그 밑에 요나단 아나 자 아비나다 말기수와 이스보셋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네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메랍과 미갈입니다 자 미갈은 누구예요 미갈은 그 사울이 맨 처음에 그 다윗당에 줄라고 했다가 어떻게요 해그 옆에 그 친구들한테 딱 줘갖고 발디란 사람 줘버리죠 그거 어떻게요? 해 아브네르한테 조건으로 가면서 어떻게요? 너 조건으로 미가 데리고 와, 그러면 너 받아줄게라고 된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참이 리스바란 사람은 네가 저, 이거 하면서 본게참 리스바란 사람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울의 쳅이었죠. 쳅이지만 뭐냐면 알모니와 무비보세비스란 그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요? 해 미디암과 그 미디엄과 화친하면서 이 알모니와 모비보세 그다음에 메라베 딸 아들 다섯 명이 전부 다, 다 죽어버리죠. 그때 이 리스바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독수리가 그쪼아 먹지 못하게끔 막 이거 막고 있는 그런 이 구절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어 너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 을좀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아 지금 내가 좋은 거, 내가 훌륭한 거, 많은 것들 누리고 있지만 뭐예요? 나중에 버림받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리스바도 마찬가지예요. 사울한테 버림받을까 생각 전혀 못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오늘 또 이게 나왔습니다. 정의와 진리.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정의라는 기준을 갖고서 모든 칼을 두릅니다 그죠? 난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진짜야. 이게 적폐청산이고 이게 정의를 정의를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정의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다 진리는 뭐냐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우리가 나중에 버림받을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거 자체가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의보다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항상 이 말씀 드리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문화적인 유혹, 문화적인 왜곡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소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갖고 있습니다. 성난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됐고, 그를 내면 뭐예요? 내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는 마지막 주님을 우리를 명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받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